왔다와 서진행자왔답니다 왔다와 5년간 함께 했던 모닝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년전에 직장을 나와서 쉬면서 소일거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탔던 모닝이 올여름 대한민국의 산천을 누비던 거 차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계곡 펜션, 폭포, 해수욕장, 그리고 캠핑장까지 함께 했던 모닝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같이 있던 미니 쿠퍼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소형차 두 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과 함께 했던 섭시많은 계곡들을 한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팽이 있는 용추폭포조 용추구곡 중에 제1곡이었던 이곡. 그리고 서해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과 을왕리해수욕장 등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 헝정계곡 내에 있는 허브나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입니다. 홍전계곡의 최상위에 있는 용소입니다. 여기는 제가 6월 초에 장마가 오기 전에 들렸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고 계곡이 추웠습니다. 더운데 추워요. 여기는 서해의 동막 해수욕장과 하모동천 계곡, 가뭄이 한참 일때 들렸기 때문에 계곡에 무한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요적사 폭포계곡입니다. 당일치기 최고의 계곡이기도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습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의 심장 대내골입니다. 여기는. 계곡과 숲이 함께 오려져 있죠. 지리산, 중산리, 대군 그리고 달군 계곡, 내령 계곡까지 이렇게 미니와 모닝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계곡은 무주구 천동의 덕유산 계곡입니다. 이제 앞으로 K5와. 진행 아반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